파워포인트에 여러 장의 이미지 파일을 한 번에 넣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파워포인트를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 삽입 메뉴를 클릭하고 사진 앨범을 클릭을 합니다. 파일 디스크 눌러가지고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갑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을 한 번에 선택하기 위해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A키를 누릅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선택되면 삽입을 누릅니다. 가로로 된 이미지만 삽입하려고 했는데 세로로 된 이미지가 삽입이 됐습니다. 클릭을 해서 마음에 안들면 제거를 하면 됩니다. 9번을 제일 앞장에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네모박스 체크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제일 위쪽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 레이아웃은 슬라이드에 맞춥니다 만들기 첫 슬라이드에는 사진 앨범이라고 제목이 나옵니다 필요 없으면 클릭하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눌러서 슬라이드 화면에 맞는 이미지가 삽입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